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24일이고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. 고고. 아야. 야. 형 남들 보여. 아. 형 이거 올릴게. 다음 친구들 보고 보라해라 지일 음. <웃음> 열심히 하고 주석 잘 보내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남매 는 아니고 <웃음> 원래 여자는 귀에 있어야지 응? 아니말로 어니 충격 오리가미 오리가미 오리가미가요 종이접기란 뜻이에요 <웃음> 그렇습니다 지도 사투리 이상하있네 저희는 좋은 겁니다. 아, 칭찬을 하고. 칭 하고. 칭찬을 하고. 칭찬을 하고. 칭찬 하고. 칭찬을 하고. 칭찬을 하고. 칭찬을 하고. 칭 하고. 칭하 주세요。 어. 네. Right, right. 우리 주요요 잠시 나요 네. 우리큰 아, 빠짜시마워 고마워. 고 미로 고마공 고마워. 고마이고마마워고마고마마워마워 고마워. 고마워. 네, 속상해요. 응. 물좀 보여 주면 되는데. 응. 올 때마다 바뀌어있는 <웃음> <웃음> 요. 같이 갑시다. 힘들어. 아잘 나가지고 했네. 그 추적인데도 일하시는 분들 많네. 자리 잠깐 고 뭐.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감인가요? 응? 감? 응감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빠응 염소가 왜 위치를 옮겼대 집 바로 뒤에 있더만 네. 위험하네 염소 보러 가는 길이 응 확인 염소를 왜이 꽁꽁 숨겨놨대 하긴 뭐 쉽게 볼수 있는 광경은 아니지 와. 음소 염소야, 염소. 염소야, 안녕. <웃음> 치이는 거 아니에요? 어? 치이는 거 오케이, 아니에요? 괜찮아. 네? 오이 근데 여기 내려가는데 너무 힘들다. <웃음> 도망친다. 메 네. 안녕 안녕 와 신기하다 근데 진짜 얘가 제가 제일 큰 애지 제가 음, 어머나 근데 눈이 눈이 이상해 새끼다 염소 갔다 사람 무서워하네, 되게. 아, 갑시다, 이제. 봤습니다. 음소 봤습니다. 이게? 무무 무. 그리고 이게 콜라비 저저 있다 뭐가 저 뭐가 있는데 <목소리> 무랑 좀 다른데 들깨. 들깨, 들깨, 여기. 아, 이게 들깨 여기 들깨 아이들깨 여기 들깨 왜 근영 봐서 모르겠네 비트 거는 호랑이 호랑이콩인가 호랑이콩? 음, 호랑이콩 호랑이콩 신경이 음, 많다. 많다. 딱 보면 아니니까 신기하다 이제 추석 끝나면 이제 수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? 수확을 해야지 저, 저거는 더 커야 돼 여기 키위도 있어요 키위에요 키위 저희 할머니 밭이 아니라서 여기 키위 키위 이렇게 아빠랑 데이트 했습니다 추석 맞이해서 뿅